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만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신 법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체결한 첫 언약은 불안전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첫 언약이 불완전한 이유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첫 언약을 통해서는 율법을 받는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죽음의 법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천원의약을 통해 주신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심판을 피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네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통해 지킬 수 있게 되어라 하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범죄한 자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깨닫게 된 자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천사가 손가락으로 돌판에 계명을 새깁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네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계명을 새기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모세를 통해 처음 주신 계명은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 깨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이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쓰신 계명으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묻지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주십니다. 이 돌판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때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와오고 또 나무 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에 계명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죽었어야 할가나한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죽지 않고 용서받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결국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피로 친히 새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짐승이 피는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피는 백성들을 변화시킵니다. 알지만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힘과 함께 주어집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똑같은 법이지만 천사를 통해 주신 법은 지킬 수 없는 죽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친히 주신 법은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짐승의 피로 체결한 첫 언약은 진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죽음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부를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죄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저주받은 육체는 가시와 엉겅퀴 곧 육체의 소욕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생명의 법이 육체를 장악한 죽음의 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판에 새기시는 계명이 그새 언약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천사를 통해 주신 법은 지킬 수 없었고 돌파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은 지켜지고 깨지지 않습니다.